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은 로또 1053회 복귀 방송입니다. 1052회 당첨번호는요. 어 이렇게 나왔죠? 5, 17, 26, 27, 35, 38, 보너스 볼 1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이번 2차에도 어, 자료 적중률은 상당히 높았죠? 어, 그 어, 함께 찾아봅시다 하는 자료에서 어, 그 평상시에 올리는, 올리는 어, 자료가 아니고 어, 이번 2차의 주기분석 자료에서 한 개를 올려드렸는데 그게 아, 전멸했습니다. 그래서 어, 함께 찾아봅시다 자료 한 개가 우려나고 나머지는 어, 다 적중을 했죠. 어, 거의 100%에 가깝게 적중을 했습니다. 어, 그런데 어, 이 헌터 개인적으로 어, 고정 한 수를 뽑는 데는 실패를 했어요. 어, 연속해서 두 줄을 실패하네요. 어, 그 헌터가 고정 한수 어, 자료 좋은 자료를 찾아놓고는 마지막으로 한 개를 찾아내는데 실패를 지금 두주 차하고 있습니다. 어 이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약수가 헌터 개인적인 자료상 약수가 되고 이렇게 쏟아져 나오면 그러면 꼼짝없이 당합니다. 이건 뭐 수동은 어쩔 수 없죠. 헌터 개인적 이건 뭐냐면 5하고 17하고 26은 규칙수로 영상으로 월요일 날 올려드린 약수죠. 거기다가 27하고 38은 헌터가 영상에 올리지는 않았어도 개인적으로 아주 강력한 약수, 제이수에 가까운 약수로 보였는데 이것까지 나와서 다섯 개가 약수가 헌터 자료상으로는 다섯 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죠 이거는요. 아주 안 나올 것처럼 보여지는 수였는데 이 다섯 개가 이렇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 지금 많이 아쉬워요. 이 5번은 어, 규칙수로 잡혀 있어서도 헌터가 이거 약수로 보지는 않았어요. 이거는 어, 뭐냐면, 제수에 가까운 약수로 보지는 않았는데, 이거 17이나 27을 어, 이거는 어, 좀 약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와버렸네요. 자,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어, 1052의 유튜브 방송은요. 어, 지난주 토요일날 복귀 방송을 했고요 월요일날은 약수 또는 재수 총정리 화요일날은 고정수 챙기세요 수요일날은 넷중 하나 용지 분석 이번에도 용지 분석 아홉한 분석에서 쏟아져 나왔죠 수요일날은 멤버십 전용 영상 올렸고요 목요일날 넷중 하나 이상 금요일날은 멤버십 만, 아, 마무리 영상 올렸습니다 자 함께 복귀 방송 확인해 보겠습니다. 약수 또는 제의수총정리입니다. 어 2번이 좌측으로 5연속 올라갔는데 요거 제외됐죠? 어, 영상이 많아서 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어, 37번 퐁당퐁당 5연속 올라갔고 수직으로 어, 4연속 올라갔는데 이것도 아, 제외됐습니다. 다음은 어, 퐁당, 퐁당, 사연속에다가 우측으로 계단 타기 사연속이었는데 어, 역시 제외됐죠. 30이요. 다음은, 어, 34. 이거는, 어, 퐁, 퐁당, 이렇게, 어, 두 칸씩 건너뛰기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역시 제외됐습니다. 어, 다음은, 어, 퐁당, 퐁당, 어, 사연속 올라갔는데, 어, 역시 제외됐죠. 이번 2차에 퐁당퐁당 자료가 좀 많았습니다. 다음은, 어, 26. 퐁당퐁당. 이건, 어, 당퐁퐁, 당퐁퐁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출을 했습니다. 26이. 어, 퐁당퐁당 자료가 이제 앞으로 한 4, 4, 5 4, 5주는, 지금 편안하게 제의시켜도 되는데, 아, 주의는 하시라고 했는데, 이게 벌써 또 나와버렸습니다. 어, 한주 전멸하고서 다시 나왔죠. 어, 이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어, 이 퐁당퐁당 자료가 이제 기운이 빠졌, 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툭 튀어나왔어요. 헌터는 이것 때문에 26을 아주 약한 수로 봤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어, 튀어나왔습니다. 이 16은 제외됐죠. 어, 이번 2차는 아주 약수가 아주 대반란을 일으켰어요. 헌터한테. 여기는 21인데요. 어, 세로로 4연속 올라갔는데, 제외됐죠? 제외됐습니다. 다음은 여기는 분포도에서 좌측으로 4연속 또 계단타기로 4연속 이렇게 내려온 31과 32였는데요. 두개다 제외됐습니다. 다음은 40번이요. 우측으로 계단타기를 하면서 4연속 올라갔는데 아 이것도 제외됐습니다. 다음은 어, 39번 우측 사선으로 4연속 갔는데 역시 제외됐죠? 다음은 어, 43번 우측으로 계단 타기 4연속 올라갔는데요. 어, 제외됐습니다. 다음은 어, 8번. 좌측으로 두 계단 타기를 했죠? 어, 제외됐습니다. 다음은 어, 17번, 이거는 우측으로 계단 타기를 4연속 올라갔는데 어, 출했습니다. 17번이 출했죠? 다음은 어, 5번, 이것도 좌측으로 계단 타기를 하면서 4연속 가는데 어, 출했습니다. 다음은 15번이죠. 이거는 자료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제외됐고요. 다음은 이렇게 해서 총약수 17개를 보여드리면서 헌터가 권장하는 필터는 1에서 3이었죠. 1에서 3이었는데 3개가 출현했습니다. 5, 17, 26 이렇게 출했어요. 어, 좀 아쉬워요. 이거 헌터가 개인적으로 좀 약하게 받고 했는데 어, 이게 3개가 출하는 바람에 어, 헌터가 아주 어, 이번에는 이거 말고도 헌터 개인적인 자료에서 어, 제일수에 가까운 약수 2개가 또 마저 출을 해서 27번하고 38번하고요. 꼼짝없이 고정 한수 찾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 고정수 챙기세요에서 화요일 날 회기 분석 자료를 올려드렸죠? 자 그거 올려드리기 전에 이거 주기 분석 자료, 현재 7연멸 중이라서 이번 2차에 출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올려드렸는데 이게 또전멸해서 8연멸이 됐습니다. 이거 주기 분석 자료죠? 필터 범위는 1에서 사였는데요 구연멸까지 헌터가 이거 올려드리면서 구연멸까지 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8연멸이 됐네요 그래서 이거 하나 때문에 100%가 안 됐습니다 이거 하나가 전멸하는 바람에 다음은 불주변수였죠? 불주변수는 출현비도가 높아요 필터 범위는 1에서 4였는데요 여기서는 보너스 볼 1번하고 실당번 5번하고 어, 실당번 17번이 나왔습니다. 헌터는 17번을 아주 약한 수로 봤는데, 이게 툭 튀어나왔어요. 어, 아주 난감하네요, 이거. 어, 자, 다음은, 어, 회계 분석 자료죠. 어, 여기에서 22, 23, 29, 38. 어, 이거 넷 중에서 하나, 아, 한수 이상 찾아보시라고 했고요. 내수에서 네안 보이면 17, 25, 41도 살펴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어, 여기 내수 네 중에서는 38이 나왔고요. 어, 여기서 안 보이면 17, 25, 41도 살펴보세요. 그랬더니 여기서는 어, 17번이 나왔습니다. 어, 이렇게 자료는 아주 잘 뽑아놓고 여기서 고정수 가져가는데 어, 약수를 제쳐놓고 가져가니까 이게 실패를 했습니다. 어, 아주 난감합니다. 이거 38하고 17은 헌터 자료상으로는 아주 어 최수에 아주 상당히 가까워 보였는데 이게 특퇴 나왔습니다. 어, 원본에서도 어, 17하고 어, 38이 나왔죠. 어, 여기 원본에서 아주 잘 뽑아와가지고는 이렇게 네개 내지는 세 개까지 잘 뽑아와가지고는 여기에서 한수 뽑는데 지금 두 주차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두 주차. 음. 난감합니다. 고정 한 수를 뽑는 데는 실패를 해요. 어, 자료는 아주 좋은 자료를 올려놓고는 우리 어, 시청하시는 분들은 저같이 고정 수 뽑는 데 실패 안 하셨겠죠? 어, 헌터는 아주 고정 한수 뽑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어, 용지 분석인데요. 1세로 라인과 22 가로 라인이 아직도 살아있음, 살아있는 살아있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데 어, 1세로 라인에서는... 1번이 보너스 볼로 나왔고요. 22 가로 라인에서는 26하고 27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료는 잘 뽑아놓고서는 월요일, 월요일날 올려드린 약수를 하늘색으로 칠해놨죠. 약수에서 하나 나오고 초록색에서 두 개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아욱한 분석이었죠. 아욱한 분석 세 개를 가져왔는데요. 어, 최근 아홉한 분석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죠 아, 이번 이차도 아홉한 분석에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아, 첫 번째에서는 38이 나왔고요 아, 두 번째에서는 아, 26하고 27이 나왔고요 아, 또세 번째에서는 아, 27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죠 아, 여기 이거하고 이거 중복수를 잘 살펴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19, 20, 27이 중복수였죠 어, 이렇게까지 해놓고서는 헌터는 이 19번을 가져갔습니다. 아, 주자 야골라요. 이렇게, 19, 20, 27 중에서 요 19를 가져갔어요. 왜냐면, 하 헌터 자료상 이 19가, 아, 그, 지난 2차에 타이 기록이었는데, 이번 2차에 이제 신기록이라서 꼭 나와야 될 자리에 19, 21, 24, 37이 이렇게 들어있었던가요? 아, 그랬는데, 그래서 요 19를 가져갔더니, 어, 아, 헌터 자료상으로 약수라고 보여지는 27이 튀어나왔습니다. 어, 아, 아주 이번에는 약수한테 꼼짝없이 당했습니다, 헌터가. 자, 다음은, 어, 넷중 하나인데요. 어, 여기는 1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7, 1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4, 1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 아, 각각 다 사연멸인데요. 어, 여기 두 개는 전멸을 했고요. 세 번째 거에서 2라고 27이 나왔습니다. 2라고 27이 나왔어요. 이두 개는 다음 차에 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적어도 한개 이상은 있다고 라 말씀드리는 거죠. 여기도 또또 또 올려드렸는데요. 여기는 1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 여기는 9궁이었는데 여기 9궁에서 27이 나왔습니다. 참 약올라요. 이거 뭐냐면 헌터가 구궁 노래를 불렀는데 구궁 주위에 한다고 아주 노래를 불렀는데 하필이면 약수에서 툭 튀어나왔어요. 지금 몇 주차 구궁을 그냥 아주 그냥 상당히 조심조심했는데 아더커서 이게 나왔습니다. 아, 아주 약올라요. 아, 여기 9번을 헌터는 구궁에서 9번 아니면 45번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아주 약올릅니다. 그리고 벌써 지금 한3주차 구궁을 노래를 부른것 같은데요. 뭐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뭐 이렇게 어, 이렇게 자료 잘 뽑아 놓고서 어, 그 약수한테 꼼짝없이 당했습니다. 어, 수요일 날 멤버십 방에 올려드린 자료입니다. 어, 멤버십 방에는 헌터가 고정한 수를 어, 뽑는 걸 위주로 올려드리기 때문에 어, 그래서 어, 고정한 수에서 실패를 해서. 어, 좀 난감합니다, 여기. 어, 여기, 어, 수요일날 방송에서 넷중 하나, 다섯 개 그룹을 어, 집계를 해서 중복수를 올려드린 거예요. 중복수가 18, 27, 28, 40이었는데요. 그래서 18, 27, 28, 40 중에서, 아, 이렇게 뽑아놓고선 헌터는 28을, 28한테 아주 그냥 혼이 빠졌습니다. 아, 이, 애들은 지 약수로 보였거든요. 그랬더니 27이 나왔어요. 아, 이거 아주 야을넣입니다 이렇게 4개까지 뽑아놓고서, 어, 아,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럴 때가. 근데 지금, 아, 고정한수 뽑는 걸 연속 2주를 실패를 하니까, 아, 헌터가 아주 뒤통수를 하대 얻어맞은 것 같습니다. 아주 마, 음이 아파요. 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그룹에서 고정한수 뽑는 거 전부 실패를 했어요. 아, 오락이, 여 아, 6개가 지금 그대로 고스란히 하나도 안 나오고 지금 주,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아, 오락은 이번 이 차에도 또 전멸했죠 여기는요. 오락은요. 이제 다음 이 차에는 여기 이제 필출하겠죠. 이거 어 아, 벌써 이제 육락으로 내려가는데 아, 이게 통째로 전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수 필터기가 찾아주는 필출 그룹 헌터가 가진 필터기가 찾아주는 건데 아, 이걸 우리 그 일반 분석실에서는. 함께 찾아봅시다 하는 자료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일반 분석실에도 올려놓고 또 여기 그 멤버십 방에도 두 개를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 대상수가 여기 이제 중복수인 거죠 중복수. 대상수가 268, 12, 28, 38이었는데요. 여기에서 월요일에 올려드린 약수를 제거하고 나면 12, 28, 38이 남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개를 딱 뽑아놓고서는 헌터는 28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아, 여기서 38이 나왔죠. 아주 마음이 상당히 아픕니다. 아, 여기서도 역시 28을 가져갔죠. 이거 1, 22, 28 중에서 28을 가져갔습니다. 했더니 1번이 보너스 불러 나왔네요. 아, 자료는 상당히 좋았는데 아, 그 약수한테 꼼짝없이 당했어요. 옆에 있는 것한테 당했어요. 28, 특히나 28은 아주, 어, 헌터가 아주 너무나도 28에 혼이 빠진 것 같습니다. 28하고 12, 44. 아, 이거 아주 헌터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합니다. 자, 어, 여기는, 어, 51회에 전멸한, 전멸, 타이 기록이었는데 전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52회에는 이제 신기록으로 넘어왔는데, 이게 또 전멸했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어, 나올 때까지 헌터가 이제 계속 올릴 수, 아, 아, 이거는 찾을 수 밖에 없어요. 아, 가져갈 수 밖에 없어요. 음, 지금 이제 신기록에 신기록이 됐습니다. 이건 뭐 자료를, 자료상 그러니까 헌터는 어, 자료를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다음 회차에도 또 가져가야 될 겁니다. 여기는요. 이건 한개에서네개가 추출되는데, 어, 다음 회차에 이제 꼭 나와주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어, 51회차에 전멸한 그룹인데, 8수였던가 어, 그랬죠. 어, 그랬는데 여기서 어, 달랑 보너스 볼 하나가 나왔습니다. 어, 자, 다음은 목요일 방송입니다. 아, 목요일 날넷중 하나 이상 올려드렸죠. 아, 여기서는, 어, 그 우선 함께 찾아 봅시다 해서 필터기가 찾아, 찾아주는 필출그룹 하나를 또 올렸어요. 여기도요. 아, 여기서는 어, 17번하고 어, 26번이 나왔습니다. 아, 헌터는 아주 44한테 아주, 어, 이, 눈이 팔렸어요. 28하고 44, 12. 자, 다음은, 어, 90이, 9이 어, 나올 때가 임박해 있어서 긴장했죠. 그래서 36이 90이라서, 어, 이러한 자료가 있어서 또 올려드렸는데요. 어, 다행히 제외가 됐어요. 그런데 엉뚱한 27번이 나와가지고, 90에서요. 음, 헌터를 너무 허무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대중 어, 하나 찾는 거였죠 어, 목요일 날 올려드린 거였는데요 어, 여기서는 어, 17번이 나왔습니다 약수가 나왔어요 헌터는 22, 23 중에서 어, 있을 것이다서 어, 이 23을 어,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이게 나왔습니다 어, 뭐 약수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네 수, 세수뽑아내는데는 아주 어, 잘 해가지고는 마지막 종지부를 잘못 찍었습니다 네, 헌터가. 이번이차하고 지난이차 두주차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어, 금요일날 아, 멤버십 아, 전용방에 아, 마무리로 올려드렸습니다. 아, 마무리로 올려드렸는데 약수에서 이렇게 올렸어요. 뭐냐면 이 빨간색으로 칠해진 것들은 헌터 자료상 다 약수로 보이는 수들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하고 어, 이 파란색은 이제 어, 그출 어, 가능성이 있는 수였어요. 그렇게 하고 1 0 5 1 회에 이 오락 이내로 몰렸기 때문에 이번 이 차에는 쭉 퍼질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또 사락과 오락의 어, 사락이 지금 오연멸 중인가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오락에는 이렇게 어, 대상수가 6 수가 몰려 있고요.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퍼질 거라고 봤고. 헌터가 올려드린 자료에 22하고 23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둘 중에 하나는 꼭 출할 걸로 봐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이번에 헌터가 마무리에 종지부 찍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약수에서 대거 쏟아지는 바람에 실패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헌터가 여기서 또 말씀드리기를 이 박스로 표시하지 않은 요기와 여기도 한수 이상은 필출일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자 봐볼까요? 박스에서 각각 하나씩 추하고한개 이상 추하고 박스로 해놓지 않은 데서 한개 이상 이렇게 말씀드렸죠? 다섯 개 영역을 나눴는데요 어, 약수에서 26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35번 나왔고요 또 약수에서 38번이 나왔고요 약수에서 17번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이 출했고요 5번은 월요일날 올려드린 자료에서 약수였죠. 이렇게 약수에서 이렇게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전멸을 하고 이 앞에서 그냥 완전히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하고는, 이렇게 콜드스에서 두 개가 나왔어요. 여기 2월과 1락, 1락에서 그냥 다 뭉쳐버렸습니다. 여기가 텅 비었습니다. 여기 운동장이 돼버렸죠 이제 다음 의차에는 이제 아, 어, 이, 가운데로 몰릴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어, 이거는 헌터의 예측이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헌터는 28하고 42 중에서, 어, 여기서 어, 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고요. 22, 23하고, 그 다음에 44, 12 이렇게 봤는데, 아, 모두 다오려났습니다다오려났습니다 다 아, 두 주차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어, 이렇게 가끔 이렇게 이제, 어, 한두주 이렇게 하면 이제 또 아주 그 몰아서 또 적중을 합니다. 그래서 로또라는건또 그렇게 해서 이제 한방 몰아서 적중하면 또좀 어, 상위 당점이 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어, 뭐 약수에서 이렇게 쏟아졌을 때는 뭐 어쩔 수 없죠. 이제 헌터도 뭐, 헌터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어, 자료상으로 이렇게. 어, 안 나올 것처럼 보여지는 수에서 빨간 거에서 여기서 네 개나 쏟아졌죠. 아, 이렇게 될 때는 헌터도 뭐 꼼짝없이 당합니다. 아, 자료 좋은 자료 만들어 놓고 수, 어, 실패했습니다. 자 이번 이차 어,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어, 이 자료 자체는 그래도 적중을 해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헌터 개인적으로는 실패를 했을지라도요. 그렇게 하고 멤버십 회원님들한테는 어, 이렇게. 구간 마무리를 한 것이 이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상당히 죄송스럽고요. 시작하자마자 지금 두 주차 지금 개운치가 못합니다. 아주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다음 이 차에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약수에서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t h a n you.